반갑습니다. 울령 세일 중입니다. 미친놈 피부 가돼요 그냥 애기 군동이 마냥 안 사도 되니까 향만 맡아보세요. 진짜 홀린 듯이 결제할걸요? 이거 없으면 이제 립을 못 발라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대단한 두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걸요? 뻑갈 거예요. 반갑습니다. 울령 세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징옹행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올영 세일이 돌아왔습니다. 9월에 또 세일 영상을 올렸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너도 원하고 난 원하지 않는, 난 너무 힘든 올령세일이 돌아왔는데요. 12월 올령세일 아마 정말 빠방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오늘 보여드릴 추천템은 뭔가 신박하고 되게 새롭고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내가 없으면 못 사는 제품들 혹은 재구매 제품들,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추천템을 갖고 왔고요. 오늘 추천드릴 제품들 여기 넣었고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클렌징 젤이에요. 아침 세안용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가 너무너무 순하고 아침 세안용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안 후에 건조함이 너무 심한 수부지 피부라서 요거는 단원컨대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클렌징 제품 중에서 세안 후에 건조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처음 사용했을 때 촉촉한 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클렌징이 덜된줄 알고 계속해서 닦아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닦아냈는데도 촉촉함이 남아있더라. 아, 요 제품 자체가 약간 수분 막을 씌워주는 그런 클렌징 젤이라서 아침에 물 세안만 하기에는 유분기가 있어서 조금 찝찝하신 분들이나 아침 클렌징을 찾으셨던 분들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향이 제 취향은 아니긴 했는데 펌핑 타입이라서 위생적이었고요. 비건이에요, 여러분. 비건. 엄청 풍성한 거품은 아니긴 하지만 아침에 가볍게 가볍게 피부 닦아내면서 클렌징해주기 좋을 정도로 거품이 납니다. 한율 달빛 유자 수면팩이에요. 이거는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주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저 진짜 한율 스킨케어를 얘로 처음 썼거든요. 향도 미쳤어요. 진짜 유자를 고대로 잘게 썰어가지고 넣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상큼하고 바르면 기분 좋아지는 소 프레쉬해지는 그런 수면팩인데 제형 자체는 젤타입이에요. 젤타입 좀 건조할까? 수면팩 요일 했는데 듬뿍 바르고 잤거든요. 아침에 미친놈 피부가 돼요. 그냥 애기 궁둥이 마냥 보들보들한데 쫀쫀하면서 피부에 수면막을 쫙 씌운 것처럼 돼가지고 아침 피부가 너무너무 괜찮아졌고요. 나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얼굴이 조금 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막 하얘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 얼굴에 안색이 조금 뽀얘진 걸 느꼈고요. 주름, 미백 기능성 있는 안티에이징 제품이고요. 건조한 날에는 듬뿍 발라주고 괜찮은 날에는 적당량만 발라주고 바로 잠에 들거든요. 오일리하지 않아요. 피부에 쏙쏙 먹어가면서 마무리 가면 되게 찰지게 쫀쫀하게 올라가거든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너도 나도 다쓸수 있는 그런 수면팩인데 너무너무 괜찮아서 같이 일하는 올리브영 메이트분한테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한율 제품을 약간 연령대가 있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애가 깨졌어. 너무 좋아요. 안 사도 되니까 향만 맡아보세요. 그럼 진짜 홀린 듯이 결제할걸요? 다음 제품은 제가 여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굉장히 매끈하죠? 자빈드서울 허깅 스킨 틴트인데요.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징 아시죠? 꾸안꾸 메이크업, 파데프리 메이크업할 때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파데프리 제품 좋은 거 너무 많은데 근데 얘 또한 너무 좋아요. 저도 올리브영에서 일을 하면서 파데프리 제품들, 커버력 있는 선크림들 많이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파데프리형 선크림, 커버력 있는 선크림 대부분 조금 뻑뻑하다거나 톤이 하나라서 저처럼 좀 어두우신 24, 호 25분들이 호 바를 건 없었거든요. 컬러가 세 가지거든요. 발림성 되게 리퀴드예요. 근데 줄줄줄줄 물처럼 흘리는 리퀴드 타입이 아니 아니라 적당하게 물기가 있어서 손으로 펴발라도 되고요. 저처럼 퍼프로 펴발라도 되고 브러쉬로 펴발라도 돼요. 촉촉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감은 살짝 윤광이 도는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으로 변하거든요. 계절 상관없이 피부타입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킨티드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조금 촉촉하고 지속력 좋은 파데프리 제품이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한테 와따로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름부터 너무너무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파데보다 훨씬 가볍고요. 그냥 얼굴에 선크림 바른 정도라서 두꺼워지는 느낌도 없어요. 컬러폭이 여유로운 파데프리 제품 찾으셨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화장한다 하면 매일 쓰는 팔레트입니다. 롬앤 베러댄 팔레트 05번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인데요. 열의아홉은이 팔레트를 사용하고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웃음> 여름에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았는데 여름 뮤트톤이 나왔어요. 내가 평소에 쓰는 색조를 가져가서 이제 선생님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봐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퍼스널 컬러를 받기 전부터 이 제품을 너무너무 잘 쓰던 사람이라서 이거를 당당하게 내밀었는데 너무 잘 쓰고 있다면서 이 팔레트가 여름 뮤트 가을 뮤트 톤 분들에게 찰떡이라면서 컬러를 가까이 보여드리면 자기주장이 없는 컬러예요 채도도 없고 힘도 없는 컬러라서 저처럼 밍숭밍숭한 부드러운 음영주는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맞다고요 힘없는 꾸안꾸 팔레트예요 저는 펄 있는 팔레트를 안 좋아하거든요 19 팔레트인데 전체가 다 무펄 팔레트예요 베이스 음영 라이너까지 풀어주는 컬러가 있어요 이 팔레트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버릴 컬러도 없고 안 쓰는 컬러도 없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짠 다음 제품은 아이라이너예요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13 피넛 베이지 컬러인데요 아이라이너지만 저는 눈에 쓰지 않아요 애교살 만들 때 쓰고 립 라이너처럼 립 오버립할 때 되게 되게 많이 쓰는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 없으면 립을 못 바를 정도로 이제 완전애 착템이 됐는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질감이 크림이에요 어느 날 그냥 요걸로 한번 립을 그려볼까 했는데 그림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지면서 컬러가 은은한 노란기에 살짝 애쉬기가 섞인 말 그대로 땅콩 베이지 컬러예요. 입술 전체적으로 음영을 주고 베이스립을 바르고 안에 틴트를 바른 거거든요. 원래도 제가 입술이 얇은 편은 아니지만 이거를 바르면 더 두꺼워 보여요. 눈이랑 입술이 되게 살이 여리잖아요. 근데 전혀 따갑거나 아픈 것도 없고요.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오버립을 너무 원하시는 분들 오버립 제품 찾으셨던 분들 이걸로 한번 오버립 해보세요. 이거 없으면 이제 립을 못 발라요. 제가 립 리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앞에 쌓여있는 립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소에 리뷰하는 거 아니면 진짜 예쁜 립이 아니면 재구매를 하지 않아요. 하나를 사도 다못 쓰고 버리거나 혹은 친구를 주거나 하는 사람인데 한 통을 다 비우고 재구매를 한 정도면 진짜 여러분들도 믿고 쓰셔도 된다 하는 찐템인데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01번 킴매추의 컬러예요. 한 통을 싹싹 비워냈어요. 진짜 더럽고 얼마 묻어나오지도 않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이렇게 긁어서 썼는데 킴매추의 컬러는 웜톤 혹은 저처럼 여름 유튜분들 가을 유튜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미적지근한 베이지 로즈 컬러예요. 베이스로 까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안쪽에만 글로시하게 조금 더 핑크빛 촉촉하게 포인트로 넣어주기 좋은 컬러거든요. 살짝 은 코랄 느낌도 조금 가미된 컬러예요. 착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덧바르기 좋은 틴트예요. 올영세일때 립을 꼭 구매하셔야 된다면 팀매추의 컬러 한번진 손등 발색이라도 해보세요. 뻑갈 거예요. 다음 아이템도 재구매템이에요. 블리스텍스 립매덱스 제품이에요. 정말 정말 작은 립밤인데 가격이 4,000원이거든요? 이 제품은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걸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아니면 집에서 미친 듯이 발라주는 제품이에요. 입술에 각질이 많아서 입술로 막 뜯는데 립 메덱스잖아요. 입술에 보습감을 주면서 입술을 치료해주는 이중 기능이 있는 립밤이에요. 향이 조금 바닐라? 파스 향? 약간 되게 진하게 나가지고 향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근데 발림성은 우리가 흔히 입술이나 몸에 바르는 바세린 제형이에요. 자기 전에 듬뿍 발라주면 아침에 입술에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각질도 확 올라오거든요. 올리브영에 있는 립밤들 중에서 완전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요 아이도 할인이 들어가면 2 0 0원 후반대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가도 저렴한데 할인 들어가면 왜안 사냐고.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잃어버리기 좋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가져온 샴푸인데요. 이미 한 통을 비우고 한 통이 또 대기 중인 샴푸입니다. 라이아 탈모 증상 완화 두피코어 강화 프로알테인 샴푸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대단한 두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단백질 샴푸예요. 근데 그 안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까지 있는 샴푸인데 살을 빼고 나서 머리가 후두둑 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볼륨감도 없고 모발도 얇고 해서 되게 축축 처지는 모발인데 쫀쫀한 크림 샴푸인데 거품도 진짜 잘 나고 향도 플로럴 머스크 향인데 은은하게 시원하게 치는 향이 있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왁스랑 스프레이까지 뿌린단 말이에요. 헤어스타일링 제품도 잘 씻겨 내주거든요. 확실히 이 제품을 쓰면서 머리 빠짐도 덜해졌고 두피랑 모발까지 둘다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그 촉촉함이 기름지거나 무겁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후가 돼도 기름지거나 머리가 축축 처지거나 그런 제품이 절대 아니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 샴푸를 쓰면서 득이 된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지겹다 지겹템인가요? 루치펠로 코랄리프 비비드 칫솔인데요. 이번 올영세일 때도 또 쟁여놔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긴말하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칫솔이 요렇게 7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어금니까지 깨끗하게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모라서 잇몸 약하시거나 이가 약하신 분들 세게 닦아도 아픈 게 전혀 없어요. 뭐 연령대 상관없이 집에 요거 4개 하나 딱 사놓으시면 엄마, 아빠, 나, 형, 나, 오빠, 언니 뭐 동생, 할머니 할거 없이 다 같이 사용하기 좋은 가족에게 추천하고 싶은 칫솔이고요 요거는 지금 몇개째를 구매하고 있는지 모르는 직업템인데 이번 올영 세일에도 제가 구매를 할 거고 이제는 요 칫솔이 아니면 이를 못 닦을 정도로 왔기 때문에 세일 추천템으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노치펠로 <웃음> 그린 웨이브 치약입니다 처음에 이, 이 위에, 입에 넣자마자 띵 했어요 와 이거다 매운 건 전혀 없는데 구치 케어 너무 잘 되고요. 마무리가 상쾌한 치약을 찾아서 마지막 제품은 루치펠로 치약을 추천을 드려요. 요 케이스도 너무 예쁘죠? 근데 저는 치약에도 비건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클린 비건 포뮬러 치약이고요. 저는 치약을 고를 때 마무리감이 텁텁하면 안 돼요. 근데 요 제품은 맵지 않은데 상쾌하면서 향도 너무 좋아. 시트러스함의 허브, 로즈마리를 좀 섞은 향이거든요. 입안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는 느낌도 너무 좋을 뿐더러 마무리감이 너무 가벼운데 구치 제거는 요 제품도 아마 정착해서 잘쓸것 같아서 마지막 제품은 루치펠로 그린 웨이 치약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재구매도 했고,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9가지 상품 추천을 해드렸고요. 근데 네, 여러분, 9가지 아니고 10가지입니다. 10. 볼령세일 일주일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비싸서 구매 못하셨던 제품들, 궁금했던 제품들 저렴하실 때한 번씩 이용해보시고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령 추천템, 꿀템 꼭 건지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